안녕하세요, 신만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어, 제가 두 번째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 단순 협찬이고요. 핑크 테이블에 무뼈 닭발, 직화 무뼈 닭발 넉넉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이거 지금 세봉 다리 돌린 건데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릇이 커서 그렇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2분 30초 돌한 봉다리에 2분 30초 돌리는 것 같은데 한 5분 돌린 것 같아요 그 향이 일단 숯불향이 확 나요 그리고 계란찜 4알 정도 푸른 것 같은데 엄청 많네요 욕심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얘는 제가 직접 끓인 저희 아버지가 동죽 캐는 거를 요새 좀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자꾸 물료 나눔을 해주셔서 조개탕 끓여봤습니다 근데 제가 해감을 좀 좀잘 못해서 좀 바지락거리긴 하는데 음 국물은 맛있어요 아 이거 소스는 허니 먹으면서 판단할게요 얘는 그냥 마요네즈 잘 먹겠습니다 일단 국물 먼저 이 소스에 찍어서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허니갈릭 같은데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아, 기대를 왜안 했냐면 음.. 저는 뼈닭발을 좋아해요 무뼈닭발보다 그리고 좀 직화닭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데 맛있어요 매콤하긴 해요 매콤한데 제가 소스를 찍어 먹어서 그런가 막 그렇게 맵진 않아요 계란찜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런 주인 집에 계속 손이 가네요 잔치국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잔치국수랑 가져올라 했는데 집 앞에 맛있는 그 잔치국수집이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문을 닫았어요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서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란찜은 아까워서 계란찜까지만 싹 비우고 마무리할게요 닭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아, 대구. 요바아아아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